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하지만 사람은 별로 없는 이 매력적인 장소를 찾아냈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지 이번에는 진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Go! 안녕하세요 코비가이 두피디입니다 제가 찾아낸 곳은 이 진천에 있는 이팝나무길인데요 여기는 바로 진천 백곡천 옆에 있는 길입니다 여기가 진짜 이 잎합나무가 길을 따라서 깔려져 있어요 백곡천 주변이 나무가 계속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잎합나무가 쫙 깔려 있어서 지금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엄청나게 잎합나무들이 피어 있는데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큰 잎함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한3 k m 되는 길이 계속 잎함나무여서 마치 나무 위에 눈 쌓인 것 같은 이 길을 걸으면 너무 좋다는 점인데요 또 오른쪽에 걷다 보면은 백곡 천이 흐르고 있어서 이 천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지금 이팝나무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폈고 이제 막 피고 있는 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제가 볼다 다음 주가 훨씬 더 절정일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하얘지지 않은 꽃들이 드분드분보이기 때문에 제생각에 다음 주에 찾아오신다면 정말 이 아름다운 눈꽃 사인 잎밤나무 길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길이 꽤 길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저는 안쪽이 더 좋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데크가 있는 데까지 오시면 은 훨씬 사람이 적고 사진 찍으시려면 이 안쪽까지 오셔서 사진 찍는 게 제가 전해드리는 꿀팁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차 공간에 찾는 게좀 고민이긴 한데 만약에 정주차할 곳이 없으시다면 먼 곳에라도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천에 이런 잎팝나무 길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꼭 한번 와보시고 사람 없을 때 요즘 아무래도 언택트 여행에 맞게 이잎팝나무길 진천에 있는 걸 찾아오시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힐링 되네요 여기. 와. 이번에 진천에 온 곳은 농달인데요. 진천하면 농다리가 제일 메인 코스입니다 와 여기 오니까 정말 시원한데요 이 농다리는 이렇게 이 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걸 농다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천 옆에 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소리도 들으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면은 저제미루수 저 안에는 이제 등산로도 있고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행 와서는 등산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 이제 또 여름이 되면 땀을 흘려서 아마 땀나는 게 싫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언덕만 넘어가면 야외 음악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호젓한 이땜에 트는 이 물가를 그냥 즐겨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르숲도 좋지만 그 옆에 작은 농다리가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건너가서 옆에 있는 양 옆에 나무가 쫙 깔려 있는 도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옆에 천도 딱 따라서 걸으면서 나무들의 싱그러움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걷는 게 평지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여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제 오후에 제가 와봤는데 농다리에서 위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오히려 농다리를 건너와서 다리 건너는 걸 찍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야 이 오후가 됐을 때 물에 빛이 보이는 게 건너와서 찍어야 물빛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진 찍을 때는 건너와서 오히려 다리 건너시는 걸 찍는 게 훨씬 더 예쁜 사진과 영상을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진천 오면 거의 메인입니다 메인. 꼭 빠져서는 안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이팜나무 길과 여기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날씨 좋은 날에 이 진천에 오게 되셨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이 한반도 지형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차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좁긴 하고 1차선이어서 사실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차가 겹치게 되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마다 빠지는 곳을 잘 마련해 놔서 그렇게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 시간에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메리트일 것아요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 오시면 아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 생각엔 그때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게 뭐 없습니다 그냥 딱 올라오시면 이 한반도에 모형이 있는 곳을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되는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웃음> 잘 만들어 놨지 할 정도로 신기할 만큼 한반도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호수에 뛰어 있는 저 자판 그 낚시 하는 데가 오히려 떠 있어서 굉장히 저는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날씨 좋은 날에는 정말 저 멀리까지 볼수 있는 곳이고 올라와서 보니까 와, 웅장함을 진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제 한창 초록색의 매력이 가득해질 시기인데 지금 딱 오시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제가 더이상 설명을 붙이지 않고 이 영상 보시는 걸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길상사 라는 곳도 진천에 볼만 합니다 저는 들어와서 깜짝 놀란게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힐링. 아, 나는 진짜 사람 없는 곳에 한번 걷고 싶다,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길상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이 길이 다 지금 은행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은행이 이제 노랗게 변했을 때 길상사에 오시면은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진천의 길상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이 진천의 매력적인 이합나무길과또 농다리 그리고 미루숲 그리고 한반도 지영공원 마지막 길상사까지 여러 군데를 보셨는데요 사실 이합나무길 빼고는 진천 하면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합나무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지금 진천으로 떠나셔야 할 겁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